7번 왜 틀렸고, 그리고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음... 일단 여기서... 네. 접출하지 그, 않은 걸 찾는 거였고, 그리고... 어, 제가 이거를... 네. 일단 2번으로 했었거든요. 네. 2번으로 했고, 그리고 여기서... 2번엔 나의 마이너스 3을 활용하여서... 네. 그,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이만인들이 심폐소생술을 꺼리는 원인 중 제교육이 그렇게 심폐소생술의 시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. 라고 했을 때. 네. 어, 여기서, 어딨지? 나, 나, 나 알다. 아, 일단. 상대 잘해. 상황, 취, 취, 기교. 어, 일단 여기서, 음, 둘째 단락 어 제가 이거를 네 음, 좀 실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 원래 지금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네. 스폰스 달락에서도 어, 심폐소생술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네. 어 이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네. 이런 위주의 교육, 교육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고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표에 그렇게 재교육... 나와있나요? 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? 아니요 재교육이 부족해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나와있지? 아니죠 아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? 음... 그냥 교육 반지이 없어서 반지이 없어서 그렇죠 네틀인 거예요? 네 그렇죠 네자이거 어... 거에... 잘못했었나 봅니다. 어채자 잘못했나요? 네. 어. 자 일단은 그래요 이게. 네. 네. 어. 자 혹시 가능하시면은 지금 어 2016년 7월 거 꺼내셔가지고 채점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요? 응. 어. 가능해요? 답지는 그안 가지고 있어서. 어. 답지 선생님 드릴게요. 네. 다시 드릴게요. 가능하시겠어요? 네. 네. 네. 자 선생님이 답지를 아예 그냥 여기다 꺼내드릴게요. 네. 지금 다시 한번 매겨 보시겠어요 네네자 알고 가야죠 알고 자 여기 지금 첫번째 페이지만 드릴게요 네자 요거 요게 요거 요거 그죠 네, 네. 한번 더 보세요 네. <목소리>